원을 그려주시고, 테두리는 윤곽선 없음, 도형 채우기에서 Ctrl C, Ctrl V를 누르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죠. 도형 채우기를 회색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맞춰주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맞춰서 조정해 주시고 이제 주황색에서 왼쪽은 가려지면 되겠죠 그래서 삽입 도형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없음 도형 채우기는 흰색을 하고 얘를 뒤로 보내면 되겠죠. 뒤로 보내기. 화면에 반이 가려진 원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조그만 동그라미를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합입 도형 원에서 조그만 원을 하나 넣어줍니다. 윤곽선 없음 주황을 해 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을 하나 만드시면 되죠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글자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